스 오, 오 수박 달라. 비스밀라. 오, 나도 먹어 봐야겠어.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Todd Kim입니다. So today I came to the Jakarta k o t a t u a and I met special guest today. 안녕하세요. Uh, 안녕하세요. So, so we met in the street randomly yesterday. He wanted to eat like night market delicious Indonesian food. So we will go Block M, which is so famous, famous, famous night market in Indonesia. So we will go there. So let's go. I pre. <laughs> <laughs> <laughs> <laughs> oh. Needle. 근데 확실히 이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셔 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내보다아 뭐 아, So we w r e take the bus. It's like a this public bus, right? 와, 이거 안 돼? 이 첨부러 시스템이네. 네, 시그 카드 있어요? 거 버스 카드. 아, 네, 아, 네. 네. 네. <웃음> 어, 네, 버스 탑승니다 네. 아, 네. 진짜로. 오, 오. 앉으시고 아, 아, 아, 아. 에어컨이 막빵빵합니다투그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호동글입니다. 동글 어동, 아. 영어 이름은 베너. 베너. 베너. 여기는 어쩌다 가오신 거예요? 자카르타. 뭐, 세계 배낭 여행. 아, 배낭 여행. 배낭 여행. 와, 이 연세에 되게 혼자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롤 모자리입니다 <웃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뭔데 뭐 아, 뭔가 살짝 내가 카메라를 보고 <웃음> 있는데 어. 둘이 머리도 긴 것도 그렇고 어, 약간 아빠와 느낌? 아들 같은 아, 느낌이 느낌이 좀 비슷한가요? <웃음> so we will take the MRT which is l i k e bus to the subway 와 멋있다 기가 막히네 서울하고 똑같네 네 그러니까요 서울 진짜 강남 느낌? <웃음> 오, 오, 와. 와 대박 대박 <웃음> 뭐지? What's that? 한국 지하철 못지않네, 뭐니. 괜찮아요. 지금도 또 이게 로마였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오케이. <웃음> <웃음> 와우, amazing. <웃음> 혹시 고양이 어디세요 부산. 부산이요? 어? 아니, 누르면 안 돼. 장애인들. 아, 장애인들. 공짜로 많이 생각하시네. 아니, 근데 내가 기대하는 그 그림이 있었거든? 그거보다 훨씬, 훨씬 좋아. 음. 와우. <목소리> 진짜 좋은데 근데 여기는 한국이랑 좀 다른 거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네. 이게 비타 하네미뭐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철첫 리뷰. 저희도 처음이죠? 어, 난 당연히 처음이지. 아, 예쁘러 여기가 아니었네. <웃음> 아, 여기 그 여자 칸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남자도 가는데? 이게 그 있어. 인도네시아가 남자 여자 칸이 응. 나눠진 데가 있더라고. 그 트랜스포테이션은 It's really good. It's really 맞아. good and so cool. r really Selamat datang para penumpang Blok M BCA. Pintu di s e b l a h kiri t e k The doors on the left side will open. h a g 아 The doors on your left. Alhamdulillah. <웃음> <웃음> oh. o k a y so we are live, Blok M. Then we are go to the Blok M Square. Let's go. Let's go. 데 oh, okay. <웃음> 일본인들이. 아 oh, 일본어가 많아. 예, 일본인들이 oh.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거리야. Oh. 맞으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 잘하시는데. 일본어. 일본에서 몇년 사셨죠? 7년 네. 살았습니다. 와. 와. 중국에서는 10... 13년. 13과 그2 0년은 해외에서 사신 거네요.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오래 살 거예요, 저기 <웃음> <웃음> 스퀘어로 써 있네. 블랙햄 스퀘어.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친구가 이제 보내 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와. No, it's not. It's a o m b u r and y s h i z n i t a h o m b u r Okay, so I arrived at night marke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n Indonesia. And this is called Block M. And my friend uh, actually told me that you have to eat gultik. I don't know what this food is, but the name is gultik. It looks like uh, rice with. Uh, I don't know. I, I have no idea. But there's the only way to discover yeah. what it is. to Just try. Yeah, just let's ask them. Let's like, go. What is gultik? 아이안 아이안 아 여기 아 살라만 오 완전히 살라마람 살라마람 이 빠다? 나시 자와 아. 뭐알 근데 뭐알수 없는 식들이 되게 많은데 신기하다그니까 제가 내가 동남아 쪽 다녀봤는데 제일 친절하고 맞아 <목소리> 맞아. 제일 참 네. 웃는 것도, 막. 웃는 것도 웃는 너무, 너무 막 이렇게 찐으로 정말. 숙, 숙소가 제일 친절하고 제일 아. 잘하고 지금 와 <목소리> 입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사떼사떼 사태? 사태? 와, 태있어 아아아아 Do you know g u You know 굴 w h 지금 저기 뭐가 있어 지금 계속 지금 g 지 l 뭐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까보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안나 o u hear t h a 이 I'm not l i s t e n i e s Welcome to k u l t So, p a what is a k u l t i k Chicken or beef? a p p e a o 같이 yeah. 먹는 거래. 아, 항상 내가 오. 오. 먹기 전에는. i n a h e o I'm g o m i m i o 어 t wit makan started. makan. Yes. Oh, terima k a s i a o l l o a h very good, e r y g j u j a e orange. Oh, r i g o t a k a s i t a g i a m m k n n 마 a s 라 a 샤 l 라 a h 먼 a p a w a n 라 s to b 라 y 라 o law. 무슬림 무슬림 l 함 a h 라 a r a k a l l a h You Muslim. Muslim. Alhamdulillah. Oh. What is t h 이 p a p u u 푸드. Yeah. Yeah. <목의> 스페셜 푸드! s p e c i a l food. Oh, a 샤알라 땡큐 h 라 bro. 마 k you, b e r t a n k o o t h e r s w a r a a 이 l a o o w 한국엔 또장유유소 아, 장유유소니까. 형님 그러니까. 네, 아, 한번 좋습니다. 먹어보시죠. 비스밀라라고 네. 말해요. 말해. 네. 비스밀라! 비스밀라! 아, <웃음> 오. 음. <웃음> 괜찮아요. 새로운 맛이네요. 새로운 맛인데, 전혀 부장감이 없는 맛입니다. 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스밀라. <웃음> 음. 오. 나도 먹어봐야겠어. 새로워, 새로워. 새로워 새로워, 새로워. 비스빌라 음~~ 새롭지? 이게, 이게 소고게도 되게 부드러운데 요 양념이 되게 특이하거든? 진짜? 진짜. 네. 요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소금탕 같아 소금. 아 소금탕 소금탕인데 아아 거기 약간 살짝 카레 섞인 맛? 카레랑 라임, 라임. 레몬그라스 아 아, 조금, 아 조금 아좀 쳐요 근데 그거랑 밥이랑 섞이니까 오기게 뭐 맛이 괜찮아 진짜 맛있다 이게 스페셜푸드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 요거는 음 내장인 것 같고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니다 짜비스밀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텐더, 텐더. 음, 대박이다. 엄청 쫀득 찬득 쫀득하다. 이거 지금 뭐랑 같은 국을 삶은 것같 와우. 이 확실히 좀밥 밥이 땡기는 맛이긴하다. 정말로. 어. 한국 사람한테 이맛이 맛이 딱 맞는데 이거 딱 맞아요. 크런치해서. 네, 음와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미쳤다 본국물을 찍어보니까 더 맛있네 요 그치 와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걸 좀섞어야 돼. 밥이랑 맞아. 이렇게 고 밥이랑 섞고 그리고 이제 고기 요것도 내가 봤을 때 요거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아 대박이다 음. 여기서 비밀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깨짬 마니스 소스를 아. 살짝 뿌려줘야지 오와 미쳤다 미쳤다 어. 와 아, 아, 뭐야 이거 뭐 어,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아, 아니면 무 말린 거? 아 음. 거기 같아 거기. 음. 음. 음. 어, 이야 음. 맛있다 소스가 진짜 잘 어울리네 오비주얼정말 오. 이렇게 오. 해가지고 먹으면은 음 맛있죠 이게 뿌리가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이게 이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 왜? 한국에 없나, 그래? 없 한국에 한국에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김치볶음밥에 이거 볶음밥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음. 와. 음. 아 너무 맛있다. 4대 누와, 누와. 누와. 9,000원 나왔습니다. 아 그리 맞았네. 오. 와, 미쳤다. 확실히 물가가 상당 어. 싸네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음. 와 제대로 드시네 아맞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 머리카락도 그렇고 되게 닮았네요 약간 좀저 어, 아버지, 아버지 해주시죠 어. <웃음> 아까, 아까 오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는데 약간 그 가정사가 좀, 좀 이렇게 겹치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웃음> 되게 좀한참 하면서 왔습니다. 동주애를 어. 느껴서. <웃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이라 네, 모든 사람들을 보라더라고요. 가족 가족 같이 그런 어, 그런 종교가 뭐 20세기 들어서 너무 왜곡된 것 같아요. 야 진짜 <웃음> 바닥까지. <웃음> 네, 네. 술좀 드시나요 술? 네, 그 술한 잔. 네. 어, 결혼은 술을 많이 먹지 말라 그래요? 네, 먹지 마요. 어. 실수도 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와. 너무 잘먹었습니다 에나yu consist 에 아버지 뭐였� c a 아 then 이 야, 아 아빠 같 p r o f e s 아직 d r i v 아. r 아빠, 아빠 아빠 가 u m 넌 s u b s 아 a n c e 1 2 0아빠아빠 e v e r karş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아이프리기 짜잔 짜잔 아, <웃음> 아 저희는 이제 2차 왔습니다. 술을 먹긴 좀 그렇고 무알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마 라마단 기간이고 한. 아얌바카라 먹을까? 아얌바카아얌바 봐봐. 아, 아갱 사자. 응. 네, 노나시, 노나시, 노나시. 아빠가 아들 건강을 챙겨야죠.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아 제가 그러면 첫째 아들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따님 분이 계신데 저랑 나이가 한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딱 저희 아버지보다 또 연세가 많으시, 많으세요 진짜 아나이는 비밀입니다 아, 아. 엄청 동안이십니다 자시다 진짜 한국 느다 진짜로 이게 너무 우연인게 진짜, 너무 진짜 길을 가다가 저한테 뭐 말하는 줄 알고 내가 대고를 응. 했어 네. 네. 그래서 어? 뭐지? 알가 <웃음> 이제 눈이 많셔가지고 아니 거기가 한국인이 있을 수가 있을 없는 거에요 사람이 앞딱 보니까 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 차이 뒤에서 한국이 들렸어 <웃음> <웃음> <웃음> 데스티니 이게 The Sixth b e l i e f as a Muslim 진짜 모르는 사람은 마시겠네 일란나라에서는 손을 라 <웃음> <웃음> 아 무선님들이 손으로 던 밥을 먹거든요. 손을 이제 오른손으로 먹어요. 어, 오른손으로 음. 먹는 게, 이제 순나라고 이제 저희가 그 믿는 예언자가 있거든요. 그 무함마드라고 그분이 했던 행동을 저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먹습니다. 자, 이 음식은 일단 아얌 바카라는 음식인데, 달콤한 깨짬 마니 소스를 <웃음> 겉에다 바르고 부은 음식입니다. 야채와 그리고 산발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먹 한번 드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오. 와. 음?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진짜 치겠네 <웃음> 양념이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기도 저기도 하고. 어.. 스멜라 음. 와 양념이 진짜 맛있네요 간장 치킨인데 완전? 완전 완전 <웃음> 너무 맛있는데? 나 아까 배부러서 안먹으는데그 아, 그니까 안 너무 안 맛있어 먹어보고, 딱 먹어보니까 안 먹어서 <웃음> 저도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요 솔직히 한국에 있는 구운 치킨 보다 더 맛있어 진짜로 음, 진짜. 응 진짜 굽내 치킨 보다 훨씬 나았다아 <웃음> 이거 브랜드 네임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 뭐야 아들이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의 그동안의 기억이나 이런 걸막 이야기해주고 아. 또 그런 기회를, 기회를 주고 아 내가 아들이 있으면 벌써 그냥 세계 일주로만 시켰을까 오 아. 사실 아버지랑 얘기를 안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그런 거좀그립긴 했거든요. 아버지 만나서 이제 인생 조언도 좀 듣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인생 상담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자리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만 할수 있는 얘기. 이따 카메라 끄고또인생에게서 또 제가 한번 드라이. <웃음> 와 정말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알한 브리. 아니다 닭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어, 별로 없는가? 이렇게 먹어도? 2,000원 이라는 거예요 2,000원? 하나에 2,000원? 아요두 개에 2,000원 어? 그 하나 1,000원이요? 거의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이렇게 길거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우연히 정말 만난 네, 저의 제 아버지라고 부를 <웃음> 너무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얘기도 너무 재밌게 듣고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뭐 저도 이 여행 3개월째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게 처음 같아요 아 너무 재밌었고 뭐,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뭐 나이 상으로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기 싫어 아, 형님은 아, 형님 아 형님은 아? 형님 아, 아, 형님으로, 아, 아,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형님 즐거운 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스 아 감사합니다 마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형님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miss, 감독이랑 마스터랑 감사합니다 안녕 레오나카림 안녕.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